다음은 또 뭐죠? 아라 t v 의 행인사 코너이자 K팝 최초 온라인 랜선 팬싸를 한다고 합니다. 와! 사인해, 사인해. 온라인. 아, 진짜 팬. 아, 저희가 팬사이네. 사인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웃음>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성신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귀여워. 남겨주세요. 음 저희가 고르면 또 그룹분들께서 서운하실 수도 있으니까, 공정하게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좋네요.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친구일까? 미아 언니부터 해볼까요? 아무거나? 응. 와. 응. 음. 음. 자, 오케이. 미아가 응. 고양이 좋은 거다 알잖아요. 네. 네. 아언니가 고양이 좋아하죠. 코양 말고 요즘 니아가 키우고 싶다고 했는 동물 어. 뭘까요? 먼저 할 거. 라라라라. 뭘까 라라라라. 약간 라이브나 저희끼리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맞아. 세. 음. 아 실까. 어. 어. 어. 언니. 우와. 아, 댓글 봐야 돼. 어첫 번째로 마, 첫 번째로 올려주신 첫 번째로 분이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언니 나를 키우고 싶군요 네, 그러면 다음 그러네. 다음 퀴즈로 가볼까요? 개그리네. 서령이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노래는? 정답 정답. 정답. 제가 맞혀도 되는 거예요? 역시 어. 멤버들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까따. 알아요. 저는 언니를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언니. 고맙습니다. 저는 몰라요. 나는 힌트 어? 줬다. 서령이가. 가 어, 서령아 나온 어? 거 같아. 즐겨 듣는 노래. 언니 언니. 아니 서령아 나온 거같아 언니 댕지 댕지님. 뱅지. 뱅지? 맞습니다. 여덟? 정답은 아이유 선배님의 a 입니다 와우! 운동하면서도 계속 듣고 있죠. 3, 시작! 안녕 우아 예 진짜. 진짜 목소리가 이건... 보물이네요. 이제 민주 차례 어 근데 팬분들 진짜 빨리 맞추신다 나 뭐하지? 나 어려운 거 낼까? 엄소잘하 해. 응. 어려운 거 나도 맞추볼래 민주가 요즘 자주 있는, 입는 자, 잠옷 무늬는? 어, 음. 정답, 정답! 정답 정답! 뭘까요? 이야니 이거, 이거 근데 나를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있고 <웃음> 어, 정답, 정답 정답 항상 소파에 있었잖아 아니야 아, 여러분 음 여러분 여러분 캐릭터 아니에요 어 오케이 여러분 캐릭터 아니야 어? 어 맞췄다 태준님 태주. 당근무늬입니다 오이 당근 당근 당근 모양 당근, 잠옷을 당근. 제가 요즘 맨날 입거든요 오이 네 태준님 축하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TMI를 알아가는구만 지금 레나가 끼고 있는 귓지는 무슨 모양일까? 음. 와 너무 어려워 이거 어렵다 레나의 귀찌 근데 이걸 모양이. 모양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뭐야? 음. 이 그래. 4... 1번, 2번, 3번으로 하자. 아, 좋아. 요첫 <웃음> 번째. 그냥 링기 거리. 야. Yeah. 두 번째. 하트. 야. Yeah. 세 번째. 진주. Yeah. 어, 여기 맞췄다. 우와. 세번 맞췄어. 누 여러분, 우리 착한 그루들 누가 첫 번째서? <웃음> <웃음> 우리 착한 그루들 누가 첫 번째죠? 왜냐면 내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답이 올라왔어 네. 맞아. 어, 타용. 맞아 타용 맞아요 타용. 타용타용님 맞나요? 타요자 타용. 여기 있습니다 네 답은 여러분 3번이었어요 진주 네자 이제 설교언님만 남았나요? 저희 멤버들이 지금 네. 머리띠를 하나씩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쓰고 있었던 머리띠에 있던 멘트는 뭘까요? 와, 래로빼든나네 근데 그그 음간 집중 진짜. 그러네 기억력이 좋아야 되 그래서 이렇게 덮어놨어요 이거 라이브라서 뒤로 가기 우리가... 이런 거안 되죠? 우리가... 앞으로 돌리기 너무 어려운데? 뭐야 봐봐 봐봐 뭐예요? 여기 올라왔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자 정답을 공개하고 누가 첫 번째인지 그루들의 찬스를 씁시다 자 정답은 I love like you so much 어렵다 근그 아, 어떻게 맞췄어 I love like you so much <웃음> 저는 서령해붓님께서 사인 드릴게요 네, 네. 저는 댕진님 댕진. 사인 CD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태준님저 캐스커님과 타용님 음, 저는 강당근님과 서영일 좋아해 그 다음에 그루잉님께 CD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four, number f yeah. yeah. number f i r 아이그루 착하다 a 약콩님 약콩, 최고입니다. 최고. <웃음> 자그러면 저희가 이 CD를 한 곳에 모아둘까요? <웃음> 네. 자 <웃음> 여기로 주세요 이쪽, 나중에. 이쪽에. 나중에. <웃음> <이쪽에. 웃음> <웃음>